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두 번째 우리 같이 암기할 영어성경 부분입니다. 지난 첫 번째가 Joshua chapter 1 verse 9의 그 속에 있는 Be strong and brave. Be strong and brave. 어 정말 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든 하늘과 땅과 별을 만든 우리와 스케일이 다른 능력의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존재라면 그분이 이렇게 하는 명령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사실 힘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 스트롱하지 않게, 브레이브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이나 뭐 사람이나 상황이나 신과 비교할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 바로 이어져서 또 이렇게 신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세번 들어 볼게요. Don't ever be afraid. Don't ever be afraid. Don't ever be afraid. 네. 어, 원래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don't ever be afraid or discouraged. discouraged. discouraged가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데, 일단은 왕초보를 타겟팅해서 하나씩 쌓아갈 거기 때문에 조금 짧고 쉬운 것으로 어,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점점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밑에 제가 썼듯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 정말 신께서 주신 두뇌 한계가 어딘지 우리가 몇백개에서 몇천개까지 한번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웃음> 제가 말하면서도 할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도록 좀 짧고 쉽게 시도를 해서 점점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예. 저부터, 저보다 부터저잘 외우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음, 어, 예. 지금 2시 반, 새벽 2시 반 정도에 하고 있는데 아, 새벽에 제가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이것까지 예. 하고 자야죠 어,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가 이런 마인셋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저는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저도 항상 그렇게 항상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 앞에서는 강하고, 이제 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어, 신약 성경에서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정말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Don't be afraid. 러블레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요즘이나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예,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또 우리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또전 세계에 휩쓸고 있고요. So don't be afraid, 인데 이렇게 ever, ever, ever 이 들어가면 음 여러분 never never n e v e r 이란 never 이란 단어 아시죠? 절대 아니라고 그럴 때 같이, 같이 같이 보셔도 됩니다. don't ever be afraid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쫄지 말아라. 그래서 so, the message 번역본에는 the message 번역본에는 don't be timid timid라는 t-i-m-i-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왕초보용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초보 초 분들도 afraid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don't ever be afraid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암기도 하고 단어도 실력도 키우고 초보분들 뜻도 좀 깊이 묵상하는 먹먹고 알먹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쉽지만 깊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부터도 어 제가 뭔가 두려움이 생길 때 Don't ever be afraid. 예, He commanded. He commanded me. He commanded us. 우리에게 command, 커맨, command, 사령관이고 지휘관이잖아요. 예. 그 명령을 하신다는, 이 내용을 명령하셨다는 게 굉장히 meaningful 합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에요. Don't ever be afraid 예, Do not 이렇게 Don't 이거를 Do not 이렇게 두 단어로 띄어서 쓰면 항상 길어지면 좀더 뜻이 강조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발음이 Don't 이렇게 T 이렇게 으 소리 세게 내지 않는 습관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Don't Don't 예, 이렇게 N 발음이 끝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N 발음을 세게 내잖아요 얘네들이 T를 안 하는 대신 예, Can't 켄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런 것들 어,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어, 암기를 돕기 위해서도 이거를 생각할 때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한번 가지고 싶은 내용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Living God 살아있는 어, 어마이리, 전능한 신을 확신할 때, 너무나 마음이 스트롱하게 되고, 브레이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쫄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예, 그, 어,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죠. 뭐 그런 얘들, 뭐, 예, 죽음 앞에서 쫄지 않았던 그런, 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의연하고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쫄지 말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분의 명령이니까 어, be, be strong and brave Don't ever be afraid. Don't ever be afraid.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기하면서 세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Don't ever be afraid. Don't ever be afraid. Don't ever be afraid. 예, 속도가 좀 빨랐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